1-1 하나, 둘, 셋총 좌석이 34개인데 어, 그 중에서 제일 명당이라는 D열 중간자리 잡았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하철역인데요 숙에 있고요 자, 지금 동장역에 왔는데요 자, 오늘은 특별 게스트 특별 게스트 출연하시나요? 안 하시나요? 네? 그럼 이름이 뭔가요? 딩딩입니까? 이름이? 특별 게스트 저희, 저희 원래 카메라맨인데 카메라맨 아니고 카메라 아, 걸 카메라 걸인데 이제 지금 게임에 빠져가지고 카라마, 카메라도 들지도 않고 내가 들고 있어요 <웃음> 맞죠? 네 게임 열심히 하시고 이따가 코엑스에서 봅시다 뿅자이가 코엑스 도착했습니다 코엑스 도짜겠어요 <웃음> 아니, 안할 건데. <웃음> 코엑스 도짜겠는데 어, 보자. 이거 보세요. 마을 동상도 있고, 메가박스 입구입니다. 화장실이 어디일까? 아, 배고프다. 일단, 밥은 영화관 안에서 먹을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밥은 좀 배가 고파서 좀 참고요 아, 화장실 찾아야 되다니까 공차를 찾는 게 아니고 화장실이 없네 오 일단 영화 시간이 12시 브라더. 브라더를 볼 거예요. 브라더. 마동석. 어, 일단은 화장실 가는 애가. 아니, 메가마크스 여기 오면 이 때문에. 아, 나는 믿고 왔는데, 없잖아. 아, 진짜. 다시 돌아가. 진짜가요? 영화. 브라더. 브라더 마동석이 나오는 거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, 그게 문제가 아니고,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영화관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영화관이라고. 네. 어. 그렇게. 알고 있거든요? 어떻게, 영화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봅시다. 오, 대박. 대박이야. 나 처음 와봐, 여기. 오, 마블. 여기 미끄럼틀도 있는데? 마블 전시, 전시관도 있어. 그고봐 마블 전시관. 자, 그럼 저는 화장실을 빨리 갔다 올게요. 부티크 관이 또 따로 있어. 따로 있어요. 엄청나게 그 VIP 약간 라운지? 당황하면 안돼 여기서. 여기 좀 앉아 있을까? 오, 여기 이제 매점 같이 있어요. 어, 팝콘을 파는 것같진 않고. 아, 팝콘도 있긴 하네. 맥주랑 그뭐 샌드위치, 쿠키 뭐 이런 거를 파네요. 일단 지금 들어갈 수 있긴 있거든 1 102, 0백 102호 102호를 찾아서 들어갑시다 컴온 자 와우 와우 음 고객님, 혹시 네. 서비스 필요하신가요? 네네 잠시만요 모닝롤 샌드위치랑 이거 메쉬 포테이토 샌드위치랑 아니, 난 하나만 먹는데 크루아상 먹을래? 뭐 아니, 나는 메쉬 포테이토 메쉬? 어 그럼 메쉬 하나랑 모닝, 모닝롤이랑 어... 넌말 먹지 마 아니, 나 먹는다고 샌드위치 너 샌드위치 먹는다며 응. 그래 니꺼 네 하나 내꺼 하나 응. 그래 그리고 맥주 응. 왜? 그때 먹는다 했잖아 싸우고 싶어? 피나고 싶어? 와 대박 여기에 슬리퍼도 있어요 슬리퍼 슬리퍼가 근데 그렇게 조, 좋은 슬리퍼는 아니네요 자리가 와 대박이죠 대박이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이 저렇게 자, 이렇게, 누울 수도 있어요. 이렇게, 아. 진짜 이렇게, 자는 것처럼 누워가지고. 이거 완전 상위 거의 뭐, 뭐, 10% 사람들이 보는 데 아니, 아닙니까? 그래서 이렇게, 한이 정도? 이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은데.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로 주는 물. 물이에요. 생수. PG 워터라고, 여기 적혀있죠? 그 다음에 와인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와인은 내 스타일 아니라서 와인은 안 먹고 사탕도 사탕을 또두 개씩 주시네요 그리고 뭐 물티슈 있고 물티슈 자 이게 끝입니다 총 좌석이 34개인데 어, 그 중에서 제일 명당이라는 D열 중간자리 잡았습니다 예매를 빨리, 하미니, 빨리 하니까 그건 좋은 것같아 담요도 있어 담요 여기 옆에 램프가 있어요 램프가 영화가 딱 시작하면은 램프가 자동으로 꺼진다네요 네 감사합니다 간식 클라스 보이십니까? 다 보이셨다면 다, 다시 다 찍고. 자, 보이셨다면 다시 다는이 자, 그는이 영화를 재밌게 보고 영화를 찍으면 안 되니까 영화를 영영을 하고 난 다음에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감사합니다 이거는이제는 지금 지금 영화구이친는 거야 어